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검지로 백일레리를 돌리는 기술인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인사이드 오일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거보다 조금 쉬운 트릭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하이그립으로 잡았고요 어, 이 상태에서 줄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쉬운데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데 돌릴 때 타이밍을 잘 보고요. 여기 손가락을 이제 검지랑 중지를 이렇게 살짝 벌려주셔야 돼요.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요. 음 아직까지도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기술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할때 이렇게 감기잖아요.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을 살짝 푸는 거죠. 풀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아시죠? 이 팔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트릭 같지만 막상 해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연습 먼저 해 주시고요 이거를 연습을 다 끝내신다면 뭐 인사이드 롤이나 아웃사이드 롤 스냅 트랜스포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제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 드리는 팁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한데 어 그만큼 이 기술은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